자신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턱걸이는 살 빠지면 그냥 되겠지 쉽게 생각했는데 세상 쉬운 게 없다. 뭐든 내가 노력하는 만큼 되는 것 같다. 아직 노력이 부족해. 부족한 만큼 더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한다. 요즘은 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버티는 방법으로 경험치를 쌓고 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운동에 여유가 생긴다. 햇빛이 뜨거우면 빨리 뛰고 집에 가고 싶었는데 공기 냄새도 좋고 그냥 돌아다니고 싶은 날씨다. 이런 날씨에는 살을 빼야 되는데 이런 날씨에 입 터지는 분들이 많다. 이제 추석이거든. 다 끝났어. 다시 감량이 시작되었다. 이 타이밍에 쭉 치고 내려가야 하는데 치팅이 기다리고 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피할 수 없는 큰 이벤트 중 하나가 추석 명절이다. 눈에 보이면 먹게 된다. 최대한 선을 지키면서 먹어야 할 텐데 살 빼는 사람들은 선 살짝 넘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선을 찢어버리고 멀리 간다. 추석 지나면 댓글로 피해 상황 보고 5, 부탁드리겠습니다. 2, 3, 추석은 내년도 4, 있고 다음 해에도 5, 오니까 올해가 6, 마지막인 것처럼 무리들 하지 말자. 기본운동은 유지하면서 안전한 철진운동을 추가했다. 벤치프레스는 어깨가 아파 영상을 보고 해도 잘 모르겠다. 아직 35kg 정도의 중량인데 정확한 스쿼트 한게 못한다. 너무 가벼워서 그런가? 내가 뺀 무게랑 비슷해서 그런 것 같다. 이제는 조금 가볍게 느껴지는 탄력봉. 봉은 조상님들이 들어주신다. 미러 전 108단 콤보 왼쪽 검은 바이 나서 더 강력해 보인다 108단 콤보의 은근 전신 근육발달 108단 코어 미쳤다 그냥 미친이다 이제는 턱걸이를 밤에도 할수 있다 손잡이 방향 두께가 달라서 그런지 덜 힘들게 운동되는 느낌이다 정면은 포기했고 뒷모습에 올인한다 잠자던 토끼 밤에 쿵쿵 시끄럽게 했더니 튀어나왔다. 얼마나 급했는지 도복도 안 입었네. 털도 제법 많이 자라났다. 겨울 준비 중. 저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달동이다른 포기 전문가. 개토끼 먹방하고 나도 바로 먹으려고 했는데 나는 겁쟁이다. 살 그거 조금 찌는 게뭐 그리 무섭다고 그 정도 살은 다시 빼면 되지 무슨 걱정이야 라고 생각했다가 진짜 한방에 끝나는 수가 있다 내 몸의 흡수력은 생수도 지방으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능력이 있다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흡수력은 치팅 한 번에 채널 폭파 가능하다 88kg 진입하면 바로 치팅 간다